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조성입니다.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최근 며칠 사이 지난주부터 네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그렇죠. 사 빠져 넣은 거예요.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네. SBB 사태. 네네. 자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물론 워낙에 급박하게 엄청난 이슈가 생겼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텐데 아, 그렇죠. 예, 예. 문제는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SBB 사태에 대한 책은 요약,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지금 현재 이것으로 인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 현상들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SBB 사태. 최근 급박하게 이루어졌던 그 전개 과정을 조금 요약해 주십시오. 네, SBB인데요. 실리콘밸리 뱅크.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특화된 느낌이 좀 들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음. 기반을 둔 이제 은행인데, 한 40년, 40년 된 예, 은행이죠. 예. 어, 그리고 미국의 현재 한 16위 정도에 해당하는 은행이니까, 음. 미국의 몇천 개 은행 중에 16위라면은, 어, 만만치 않게 큰 은행이다. 어, 상위 3%네. 그렇죠. 예. 그런 은행인데, 파산 당시에 이 회사의 자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은 2,09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음. 대략 276조니까 276조, 276조. 음. 어마어마하게 예. 또 이렇게 환산하다보는 음. 굉장히 큰 은행이 에,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할 당시에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잔고 예.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잔고가 어느 정도였냐면 1610억 달러 인데요. 그러게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었네요. 그렇죠, 내리죠? 그렇죠. 예. 예, 1610억 달러인데 특이하게, 음. 특이하게, 미국의 예금자 보호 기준이 25만 달러에요. 우리나라는 음. 3억 3천, 어, 어, 3원, 3억 3천, 어, 음, 3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 인데 그렇죠. 5천만 원인데 예. 얘네는 25만 달러인데, 음. 25만 달러 미만으로 그 예탁된 그 비율이 한 2.7% 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뭐 개인이 거래한 거는 없다라고 그 그렇죠. 그렇게 개인 거래도 거예요? 있어요. 사실은 개인 거래도 어, 창업자들 어, 그실거래자사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창업자들인데 <웃음> 이제 소위 말하는 개미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좀,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네. 1억 이하가 90% 이상이요 그렇죠. 그렇죠. 거죠. 예 예. 그것하고는 완전 똑그러네 그 그렇죠. 이제 주요 이제 고객이 이제 그 벤처 캐피탈 뭐 스타트업 이런 음. 데에 회사 자금을 이제 보통 예치를 좀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인 것이 SBB의 그계략인데이 예. SBB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음. 시장에서 이제 공시를 했어요. 어떤 공시를 했냐면은 최근에 에, 자금 인출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팔았는데 음.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음. 그래서 22억 달러 정도의 자본을 징액을 하겠습니다. 음. 이런 걸 공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어 뭐야 돈이 없네 어 돈이 없네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또 달려가서 막 은행 예금 인출을 막 하니까 그렇죠 뱅크런이 벌어지니까. 금요일날 음. 어, 캘리포니아주하고 미국 금융당국이 정격적으로 음. 파산을 시, 아하. 시켜버렸어요 예. 그니까 어, 목요일날 그러고 나서 (9일) 저~ (10일) 날 바로 음. 파산 선고를 해버린 거죠. 11일이면 미국 시간 금요일 저녁인데, 그, 우리는 우리 주식 시장 끝났고, 다음이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월요일 그렇죠. 날 한국 주식 시장을 굉장히 걱정했죠. 그렇죠. 저도, 예. 저도 뭐, 음. 뭐, 이런 일도 하지만 제 개인도 투자를 하고 예. 있으니까, 야, 또 월요일 날또 큰일 났겠구나.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저런 이제 그, 어, 자료를 챙겨봤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음. 어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은행은 어, 10%에서 뭐한 30%까지 음. 빠졌고 SBB는 그날 이제 예. 9일 날은 파산했으니까 거래가 안 됐겠죠. 예. 목요일 날은 60%가 빠졌어요 예. 주가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빠졌죠. 그렇죠. 그 당일 날 목요일 날 음. 하루에 60%가 빠졌는데 그날. 이제 그 중소기 중소 은행들은 한이 10%에서 한 30% 빠졌고 주로 중소 은행들은 이제 지방에 있는 그렇죠 지방에 있는 중소 기업은 그다음에 이제 뭐 대규모은행, 대규모 은행 대규모 투자 은행들은 대략 5에서 6%씩 빠져서 그날. 어, 목요일 날 은행업적이 음. 대략 한 7%가 빠졌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은행이 하나 파산해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여파가 전체 다른 은행에도 크고 작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영향을 미치고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결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3대 음. 지수. 어,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아, 오, 지수라든지, 나스닥. 이런 네. 어, 3대 지수가, 이,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죠. 음. 어, 다시 하락으로, 저기, 어, 떨어지느냐, 상승 반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게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그제는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 그 200일 이동 평균선 다 아래로 다 음, 내려가 버렸어요. 다시 오르다가 추락했다. 그렇죠. 예. 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심각하냐 하는 음. 그것을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가 음. 28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죠? 20 아래에서 그렇죠. 줄어있다가 음. 28까지 수, 순식간에 올라갔으니까. 경고음이 빵빵빵빵 올리고 있었어 그렇죠. 물론 네. 이제 오늘, 오늘 현재는 다시 22 정도까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것 같지만 지난 금요일 날에 음. 본다면은 굉장한 위기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을 있겠죠? 걱정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롤러코트를 타으면서 오히려 굉장히 빨리 안정화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예.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하나 우리가 저 지, 살펴볼 게 뭐냐면 여러, 여러 가지 많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 최근까지도 주식시장에서 이 지표를 가지고 향후를 점쳐왔던 음, 것. 예. 이제 채권 금리죠. 예. 어, 채권 금리 중에 이제 두, 그 중에서 두 가지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있는데 음. 2년물 금리는 주로 미국의 정책금리 즉 미국 연준 FED의 금리 결정 방향을 선도하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고 관련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년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10년 금리는 미국의 경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화랑이냐불황이냐 침체냐 음.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금리가 10년 금리인데 예. 이두 가지 금리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격차, 역전 현상이. 음. 심화되면서 야 조만간에 에, 미국의 그,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야 음. 왜 그러냐면은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역전되면 보통 6개월에서 16개월 후 그러니까 음. 6개월에서 1 6개월 후면 너무 이제 갭이 사실 음. 커서 이 상황을 믿을지 말지 하는 건데 굉장히 오랜 기간 시차를 두고 침체가 왔더라 음.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아, 역전이라고는 원래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요 항상 높죠. 네,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단기 금리가 오히려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그렇죠. 현상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든요? 역전이라고 예.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음. 어떤 게 심각하냐면은 어 장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에 비해서 음. 어 1% 이상 높을 때는 예.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네요. 제 금리가 네. 1% 차이가 나서 4%도 5%면 얼마 전에는 얼마 전에는 어, 2년물이 5%를 넘고 음. 어, 10년물은 5% 3, 4% 아래 3% 에 있으면서 1% 이상 벌어지는 예. 게꽤 있어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음, 예. 예, 바라본 적도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2년물 금리가 이틀에 걸쳐서, 이틀에 자, 걸쳐서. 사태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음. 이틀에 걸쳐서, 2년물 어, 금리가 자그마치 46BP, 그러니까 0 4 6 퍼센트가 빠져 버렸어요. 음. 그 그러니까 46bp면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냐감이안 오겠는데요. 아까 음. 말씀드렸지만 미국 2년물 금리가 5%로 왔다를 갔다를 음. 했고 그중에서 0 4 0.5 가까이면 예. 10%가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거의 뭐 주식 변동성 높은 주식 변동성만큼 더 높네요. 더 높죠. 왜냐면 주식이 이틀 동안 10% 10% 한다는건 쉽지가 맞아요. 쉽지가 않은데 채권이 이틀 동안 10%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이틀 동안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이번 말고 과거 네 번뿐이 없었는데 그때가 다어 저기. 어, 리먼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음. 그 경제 위기가 있을 예. 때 나타났던 거가 그 이번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과거 네 번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인년물 금리가 이틀에 걸쳐서 45% 0 0 정도에 가깝게 예. 크게 떨어진 것은 예, 예, 예. 과거 역사에 네 번밖에 없는데 었 그것이 이제 그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벌어졌으니까 이 자체로만 본다면 음. 과거의 금융위기급의 음. 사태가 사실은 벌어져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0년물 금리는 음. 여기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어, 28 bp 정도가 빠졌어요. 음. 이틀에 걸쳐서. 예, 적게 빠졌네요. 그래, 이보다 그렇죠. 그런데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은 10년물에 비해서, 아 2년물에 비해서 10년물이 하락이 좀 적었다는 음.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음.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죠. 2년물이 어, 음. 50 bp 가까이 빠진 것은 역대 4번뿐이 없었고 다 경기 침체와 음.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년물에 비해서 10년물은 덜 빠졌는데 처음에 음. 물은 어, 미국의 그 정책 당국 그 연준의 금리 정책과 연관이 있고 0년 물은 미국의 경기와 예. 연관이 있는데 생각보다 덜 빠졌다는 것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경기 침체는 음. 아닐 수도 있어 하는 시장의 시선이 음.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 SVB, svb 은행 사태의 문제가 심각한 건 맞는데 음. 채권 금리의 동향으로 본다면 음. 어, 아직은 이게 경기 침체와 관련된 변수가 부각되기에는 음.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음. 이렇게 일단은 음. 어, 해석이 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빠졌고 4번뿐이 없었고 이것은 경기침체로 이루어졌는데 정말 금리 금융위기가 오는 건 아니야 저 이것을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 이제 핵심이 네. 되겠는데 일단 월간은 금융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이야 음. 하는 음.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목소리보다는 월가 얘기를 좀 음. 들어봐야겠는데 모건스탠디나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에서 얘기는 뭐냐면은 어, 모건스탠디는 SBB 사태는 매우 독특한 것이야. 음. 독특하다. 얘기했어요. 은행 자체가 그렇죠. 독특하다. 그래서 이제 어, SBB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신과 여신과 음. 관련돼서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움직였어요. 음.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의 형태가 아니고 음. 또한. 어, 수신도 광범위하게 수신하지는 않고, 역시, 음. 뭔가, 저기,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음. 광범위하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짠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뭐 자산가들의 개인 근고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어,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음. SBB는 굉장히 독특한 이 음. 은행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일반화 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웰스파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 이게, SBB 은행은 핵심, 핵심은 자금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일반적인 행태와 음. 또 다르니까, 웰스파고도 뭐, 이제 모건스테너와 음. 비슷한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닛 니 앨런 재무부 장관이죠. 전 이제 연준위원장이, 음. 재무 장관이 어떻게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냐면은, 현재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음. 매우 탄력적이다 음. 아, 금융, 그 더불어서 금융당국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현재 도구를 가지고 음.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탄력적이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라도 예. 어,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탄력적이라는 말을 좀 자신 있게 얘기한 음. 건 뭐냐면 2008년에 지금 이 얘기가 들으면 뭐든지2 0 0 8년에 금융위기와 그렇죠. 관련돼서 예. 머릿 속에 대재부를다 생각할 맞습니다. 수밖에 다 없는데 다노죠리먼브로더스를 같이 이제 그렇죠. 떠올리는 거죠. 예, 그렇죠. 어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어, 음. 금융당국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어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뭐냐면은 굉장히 나쁜 최악의 변수를 음. 집어넣고 이랬을 때 은행이 파산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은행 파산이 A 은행의 파산이 B C 은행에 탈 저기 연속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은행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예. 부분의 일반적인 은행을 그렇죠. 일반적인 거. 은행 이제 이제 그 전국 거은행을 음. 비롯해서 음. 지방 중소기업 은행 예. 중소 은행까지 예. 다 포함해서 스트레스 예.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지중 은행이라고 이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예. 은행도 하고 이제 뭐, 뭐 전북은행이나 음. 경남은행이나 이런 우리나라 지방 은행까지 토탈 해서 하는데 1년에 두번 정도 했는데 계속해서 다 통과를 했 문제가 아, 없다. 예. 어떤 큰 위기가도 지금 시스템은 안정적이다. 그렇지 안정적이다. 어. 어, 그래서 이제 탄력적이고 또 하나는 어, 정 어,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쓰지 않은 도구들이 음, 있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에그 미국에서는 연준이 에 월간 90억 950억 달러씩 계속해서 어, 채권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돈을 해서 그래 돈을 회수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달러를 회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 그, 여유가 좀 있다. 음.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면 돈을 수하는걸 중단할 수도 있고. 또풀수 있고. 돈던 것을 다시 내어놓을 수 있고. 예. 그렇죠. 이런 저런 걸발 때. 아,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달력적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는 음, 어, 아니다. 음, 음, 음. 아, 이렇게 현재까지는, 음, 현재까지는 음, 보고 음. 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아, 또 반대 목소리는 없을 수가 음. 없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도이지뱅크는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보니까 음. 아,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어딘가 심하게 부러진 상황이 맞아요. 있었다. 항상 우당탕탕탕 네, 우당탕탕탕했다. 예. 그런데 이번에 s v b 은행 사태가 음. 그것의 시초이지도 아. 않을까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도이치뱅크가 그 얘기하는 거 또한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며칠만에 정리는 됐지만 네. 이렇게 며칠만에 정리가 될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걱정을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는. 그렇죠. 그런 걱정은. 어. 제가 보기에도 당연한 음. 거고 또한 이제 월과의 관계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좀 심각한 얘기를 음.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익명성으로 얘기를 네.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2008년을) 봐라 음. 처음에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 얘기를 하지만 리만 브라더스 전에 베어스 선수가 먼저 음. 망했다 음. 베어스 선수 파산하고 베어스 선수 파산할 때만 해도 어~ 여기가 끝난다 리만 브라더스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음. 베어스 선수 파산할 때리만 브라더스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크지 않을 거야 음, 음. 했는데 리버브라더스가 <웃음> 결국 파산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SBB 은행이 며칠 그, 만에 파이수소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전조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또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한번 그 최종적으로 한번 결론을 좀 내려봐야 될것 같은데.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과거와 음. 지금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금융당국이 음. 이 문제 그때 당시에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핵심의 정도가 음. 규모가 음. 어느 정도로 그때 파악을 못했어요. 아, 금융당국이 예. 왜 그러냐면은 어 일반적인 금융시스템이 아니라 음. 어 대출 채권과 연관된 파생 상품이 음. 본질인 대출 채권에 예. 비해서 다섯 배에서 스무 배까지 음. 컸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이, 이것은 파악이 되는데 본질적인 대출 채권 규모는 파악이 되는데 여기서 파생된 것이 몇 배로 이게 부풀어 졌는지를 음. 그때 파악을 못했어요. 또 이제 파생이라는 특성이 네. 계속 시시각각으로 이름 그대로 파생 바생, 파생 바생, 파생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요 그러니까 그렇죠. 파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어, 홍길동이 도수를 부려가지고, 누가 진짜 홍길동이 <웃음> 모르는지, 예. 여기저기 홍길동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보니까 예. 금융당국이 예. 이제 허둥지둥 됐던 예, 부분이. 그 규모를 짐작하지 못했던. 예 예, 예,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 두 번째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뭐냐면은, 목요일날 사태가 발생하고 금요일날, 음. 바로, 어, 파산을 해, 시켜버렸어요. 예. 근데 그때는 회의만 죽어라고 했지, 이것을,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2008년도에. 그렇죠. 네. 2008년도에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회의만 계속하고 결론을 못 내렸다는 그렇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네. 이틀 동안, 이틀 만에 확 파산시켜버린 거는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얼른 이제 한 거죠. 음.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까 탄력, 음. 탄력적이고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음. 어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음. 금융당국 예금자 보호는 2 50만 달러, 2 2 5 25만 달인데 예. 지금 3억 3천 정도인데 25만 달러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 SBB 뱅크에 돈을 청구 저기 예금을 인출을 요구하면은 다 응하겠다. 오케이. 은행이 책임을 정부가 다 지겠다. 그렇죠. 그리고 재무부 장 앨런이 그 성명서를 음. 또 발표를 음. 했어요. 그것도 일요일 날 예.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불을 빨리 꺼버렸어요 그렇죠. 그, 그러면서 <웃음> 이제 확 어.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럼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뭘로 확인하냐고. 그때 선물 시장도 쉬고 있고, 음. 당연히 주, 그, 일요일이니까. 음. 근데 거래되는 게 있었었죠. 음, 뭐였죠? 아, 가상화폐. 아하. 그렇죠.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고 24시간. <웃음> 거리가 되고 또한 SB뱅크가 가상화폐 시장들도 은근히 연결되어 있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가상화폐 지금 위험 자산이니까. 그렇죠. 예. 위험 자산이기도 하고 SB뱅크 외 영업 형태가 가산자, 가상화폐 시장하고 도 연결도 좀돼 있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 성명의 앨런이 무제한 그 책임을 지겠다고 음. 발표 해물과 동시에 이렇게 거의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그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던 그 가상화폐가 갑자기 수, 아, 또 수직으로 또 올라섰어요. 어, 이틀 사이에 그냥 v 이급 반등을 했네. 그렇죠, 그렇죠. 어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예, 주말에 주말에 주말에 그냥 v, 이렇게 해서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다가 예, 예. 수직으로 올랐어요. 예, 금요일에 파산했고, 예. 토요일까지는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다가 예, 예. 1월날 발표하니까 또 예. 급등을 했네요. 급등해서 예. 그전까 그 전수준까지 다시 그냥 아, 치솟아 그랬어요.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선물 시장 이런 데다 쉬니까 이제 예. 주말이라 모르는데, 당연히 바로 이에 하나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웃음> 가상화폐가. 예.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아,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주말에 좀 불안하다가 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불안불안 하면서도 야, 좀 뭔가 아, 괜찮을 것 같다고 음. 얘기하면서 미국의 이제 선물 시장들이 음. 3대 지수가 다 이제 다 빨간 불로 높게 이렇게 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토일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었어.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연준이 그동안 음, 음. 키를 쥐고 있었잖아요. 예. 어 지난 주말에 미국의 그 어, 고용 지표가 예, 발표가 예. 됐는데 사실은 고용 지표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숫자가 음, 나왔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해 위로든 아래도 명확한 숫자가 나왔으면 더 불편했을 텐데 애매한 숫자가 나오니까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장에서는 야 그러니까 14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음. CPI를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음. 해야겠는데, 그 또, 불확실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중에, 이제 SBB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 어, 가상화폐 시장에서 신호가 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SBB 파산은 금리 급등에 따른 결과, 딴 음. 뻔한 거예요. 예. 어, 금리 급등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음. 때 금리 쉽게 못 올릴 거야. 음.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0.5를 올린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봤죠. 예예예. 예,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예. 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금리 오른데 분명히 부담감을 가질 거야. 음. 두 번째. 아, 아까 말씀드린 2년물이 미국의 정책금리하고 연동이 된다고 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 2년물 금리가 단 이틀 만에 음. 10% 정도의 변화폭을 그리면서 45BP가 빠져버렸어요. 예. 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음. 금리를 25BP 50BP를 올릴 음. 수 있어 아마 절대 못할 거야. 아마 이번엔 동결일 거야. 음. 이런 또그 투자 심리가 또 굉장히 시장에 이제 에 반영이 된 것이죠 자, 심지어 이제 동결 가능성 까지 나오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어제 이 연중 금리와 음. 이제 관련 없이 sbb 의 문제 인데 sb 음. b 너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음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 끌그고너만딱떼어 그래, 놓고 <웃음> 너만 그냥 그어 환부만 깔끔하게 돌려내고 난다면 나머지는 멀쩡하게 잘 찰수 예, 있어. 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전반적으로 음. 흐르는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미국의 선물 시장도 음. 어, 의외로 이제 강세가 돼 있고 음. 우리나라 주 시장도 오늘 음. 어, 처음에는 좀 나빴지만. 그리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음. 것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좀더어 음. 지켜봐야 되는 것 맞고 섣불리 어 미국의 베스 어 선수와 리먼버러스 사태 사이에 어떠한 어 시장을 잘못 읽은 우를 범한 전례도 음. 있으니까 어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음. 어 이번에는 어, 그 이전의 문제와는 어, 시장에서 정책당국의 대응의 문제라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는 어, 그렇게 음. 에, 심각하게 에,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음. 없지 않을까 음. 어,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어, 최근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남짓됐다. 그렇죠. 네. 예, SVB,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뱅크런, 예. 그 다음에 파산, 예. 다시 어 미국 정부에서 몽땅 책임지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반등. 예, 예. <웃음> 여기까지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 짧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 미국의 준비된 금융 시스템을 또 보여 주었다는 일단도 있는 네네, 거고 맞습니다. 또 예. 한편 보면 마치 화산처럼 뭔가 김은 모락모락 났어요. <웃음> 모락모락 났는데 예. 이 속에 이제 뭐가 있을지는 사실 예.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예.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또 확실하고 네. 확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경제일기 예, 남자가 정리해 주셨지만 어, 깔끔하게 딱 떨어지기보다는. 당장에는 이렇게 수습되고 잘 마무리되었지만 네네. 그래도 어, 걱정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는 이게 네네. 이제 금리 인상 여부도 봐야 되고 그렇죠. 등등의 네. 앞으로 미국의 금융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달라질지에도 조금 초과를 곤두셔야 되고 그죠 그런 측면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어, 그동안 한 일주일 남짓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어,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어, 투자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